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예전에 남녀가 착함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 착함 때문에 싸우고 이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착한 사람의 모습은 요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매력일 거예요. 악한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착한 매력에 끌려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 경우도 있겠죠. 착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충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착해서 상처받고 싸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 서로 대화가 좀잘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는 라 식으로 연쟁이 되고 있는 중이라면 어쩌면 그 안에 서로의 착함의 기준이 달라서 싸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녀 사이의 착함의 기준이 달라서 싸우게 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딱그 부분을 꼬집어서 비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대방이 착한 것은 분명 나쁜 것은 아니라고 자신도 알고 있고요 혹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논쟁의 본질이 흐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본질이 빠진 논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대화만 오고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를 사귀기 전에 요그 남자가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요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어다 주는 것도 봤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르신이 자기 앞에 오면 주저 없이 자리도 양보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본 여자는요 이 남자가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매력에 빠져서 두 사람은 사귀게 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 어떤 면이 좋아서 나랑 사귀게 됐어? 여자는요 나는 네가 참 착해서 좋더라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남자는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서 여자가 말했던 자기의 착한 매력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여자는 분명 남자의 착한 모습이 좋아서 사귀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그 착함에 적정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상대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남자는 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착함에 적정한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한테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착한 남자는 요 이제 무한정 착한 남자가 되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요 그렇게 자꾸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자가 볼때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그 착함이 과해져서 요 자신과의 약속을 미뤄 가면서 혹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가면서 착함을 실행하고 있는 남자가 느껴지는 거죠. 나 오늘 봉사활동 가야 돼서 못 만날 것 같아. 나 오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 때문에 약속시간에 많이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남자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희생양이 내가 되는 게 자꾸 거슬려요. 슬슬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내 남자가 착해서 그런 거니까 참아주려는 마음으로 누르고 누르실 거예요. 근데 내 남자는 요 착한 사람이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계속 착함을 이어갈 거고요. 나는 누르고 누르던 것이 터지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선 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내 남자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기라도 할 텐데 내가 네 착함 때문에 불편해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되게 못된 여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는 할 거예요 물론 남자는 눈치를 못 채겠죠 여기까지만 여성분들이 노력을 하셨어도 상당한 거예요 가끔 격한 분들은 요 바로 네가 착한 게 아니라 호구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제 진짜 극한의 상황으로 한번 몰려볼게요 내가 분명히 누르고 누르다가 안 되겠어서 그것을 빙빙 돌려서라도 이야기를 전했는데 눈치 없는 내 남자가 그걸 이해 못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내가 걱정했던 일을 남자가 벌리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게 아닌데 너는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네 마음은 많이 삐뚤어진 것 같다고 너한테 실망했다고 난 네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 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해요 혹은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겠죠 여자들은 요 나에게 착한 사람을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을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남자들은 요 여자에게만 착한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자들은 요 모두에게 착한 남자는 호구라고 생각하죠 역시 모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착한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내 주변에 내 속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 입장이 더 난감하게 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종종 내가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상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근데 사실 또이 상황을 두고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기도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누가 누구의 입장을 더 많이 헤아려 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일 수 있죠 남자분들에게 앞으로는 막 착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함께 갈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파악해서 내 착함을 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자의 기준에만 모두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내 남자가 어떤 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행동을 하면서 내 남자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가 보다 라고 여자도 분명 이해해 줄 부분이 필요하겠죠. 내가 만약 남자라면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남자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 사이를 좀더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